안녕하세요 블록인포 가영입니다 네,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신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크게 늘고 있죠 네, 이미 레드오션이 되어버린 거래소 시장에서 후발주자들이 생존 전략으로 선택한 카드가 바로 마이닝 거래소입니다 마이닝 거래소는 채굴형 거래소 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네, 최근 며칠 사이에 캐셔레스트와 코인제스트의 이용자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요 네, 특히 코인제스트가 최근 국내 암호화폐 거래량 톱3에 진입하는 동시에 글로벌 19위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네, 캐셔레스트는 캡코인 코인제스트는 코즈코인이라는 거래소 자체 코인을 발행을 했고요. 거래비용 채굴이라는 가치에 매력을 느낀 이용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그 이유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기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26일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일스에 따르면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량 순위에서 국내 거래소 코인제스트가 전세계 7위 국내 1위의 랭크가 됐다고 합니다. 네, 코인제스트는 지난 6월 오픈한 신생 거래소임에도 불구하고 보안성과 차별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거래량을 늘렸다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단기간에 엄청난 거래량 급등으로 마이닝 거래소 그리고 거래소 자체 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도대체 마이닝 코인이 뭐길래 투자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흔든 걸까요? 네, 사실 거래소 자체 코인은 처음부터 채굴형 코인으로 출시가 된건 아닙니다. 네, 거래소가 자체 토큰을 발행했고 이는 수수료 인하 등에 사용되는 유틸리티 토큰이었고요. 마케팅용이었습니다. 네, 그 예시가 채굴형 거래소의 1세대 형태라고 볼수 있는 바이낸스입니다. 네, 바이낸스는 수수료 인하 등을 위한 자체 토큰을 발행했었는데요. 을 여기에 바이백 프로그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토큰의 희소성과 가치가 유지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다음으로 주목을 끌었던 홍콩에서 운영 중인 거래소인 쿠코인은 바이낸스와 또 다른 시스템을 보여줍니다 해당 토큰 보유자에게 거래소 수수료의 50% 가량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모든 단위의 가상화폐로 매일 배당금을 지급받게 했습니다 레드오션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략을 알아보던 거래소들은 이러한 시스템에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낀다는 것을 파악을 했고요 이 흐름을 따라 F코인의 FT코인, 코인엑스의 캣코인, 코인벤의 비트포렉스 같이 마이닝 거래소가 출시가 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코인벤네와 후오비, 비트포렉스는 기존 오픈되어 있었던 시스템에서 트레이딩 마이닝을 도입했다는 점 인지해주세요 채굴형 거래소라는 본 개념을 최초로 제시를 한건 F코인입니다. F코인을 통해 이 모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수수료를 거래소에서 자체 발행한 토큰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을 채굴형 거래소라고 부르는데 토큰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 거래 커뮤니티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FT를 기반으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되는 커뮤니티에서 유저들은 자신들이 지불한 수수료의 100%를 FT로 돌려받게 되며 이후 매출의 80%를 FT 홀더들의 보유율에 따라 배당받게 됩니다. F코인 이외에도 코인베네와 같은 거래소도 단기간에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최고령 거래소 토큰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거래소마다 자체 코인의 사용처는 다르지만 배당, 수수료 인하, 보팅 등에 사용이 됩니다. 그 후에 대형업체와 투자자의 마이닝 거래소로의 진출은 F코인이 했던 트레이딩 마이닝 방식을 답습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F코인의 단점으로 거론되던 지속 불가능성 논란을 제거하는 보안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속 불가능성이란 거래를 많이 할수록 거래소 토큰을 많이 받게 되는 구조에 따라 자전거래를 통해 거래량을 늘리는 마켓메이커들은 정해진 만큼의 거래소 토큰 총 발행이 끝난 이후에는 거래소에 남을 유인이 없어져 거래를 중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경우 토큰 보유자에게 분배되는 거래 수수료 수익의 총량이 줄어들고 이는 곧 토큰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거래소 측이 토큰 가치 하락과 이용자 이탈을 막기 위해 배당 비율을 높일 경우 회사 수익을 깎아먹는 고육지책이 된다는 것이죠. 네, 이러한 단점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는 트레이딩 마이닝 거래소는 등장 당시 시장을 장악했던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그 형태도 진화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마이닝 거래소가 현재 일고 있는 논란과 비판을 넘어 중앙화된 거래소의 대안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나오는데요. 이 경우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국내 투자자의 발길을 계속해서 묶어놓을 수 있을까요? 채굴형 거래소가 최근 엄청나게 거래량이 급등했다고 해서 그 흐름에 무조건 편승하기보다는 우리 함께 채굴형 거래소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